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풀닭 가르보랑 풀닭치기는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물나하며라하이 미스물나하며라하 국민이 l u c 힘들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음, 조금 매웠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